자반증은 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즉 감기에 걸린 이후 자반증이 발병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반증 환자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혹시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낫는 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. 먼저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수시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우엉과 죽순, 도라지가 있습니다 우엉과 죽순은 모두 열을 내려주는 음식으로 특히 우엉은 인후부의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차처럼 끓여 마시면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라지 역시 폐 기능을 강화하면서 인후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상 자반증 환자분들 감기 걸렸을 때 빨리 낫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